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는 일은 늘 있는 일이지만 바로 화해로 이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? 상대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오기를 기다리시나요? 혹은 내가 먼저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말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미안하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실행은 안 하고 계시나요? 상대가 미안하다고 말해오면 퉁명스럽게 받아주기는 하시나요? 미안하기는 한데 왜 먼저 말하기는 어렵고요? 기다리기는 했었는데 퉁명스럽게 받아지는 그 이유가 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연인 사이에 다툰 이후에 요 상대가 먼저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말을 건네오지 않으면 짜증나거나 화가 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러다 홧김에 연락 없는 상대를 비난하면서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. 하지만 그 마음은요. 사실 상대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으니까 속상한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물론 개중에 그 어떤 분들은요 내 상대가 당연히 그렇게 해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안해 온다면 나도 더 이상은 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어요 라고 자신감 충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상대가 연락이 없는 상황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뭔가 불안해지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때는요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해당되는 걸 거예요 원래는 미안하다고 해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엔 안 해온단 말이죠 이렇게 기다리는 게 괴롭고 숨막히면서도 우리가 상대에게 먼저 연락을 안 하는 이유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안 하게 되는 이유는요 내가 먼저 맞춰서, 낮춰서 들어가다 보면 그 이후에 습관처럼 내가 계속 그렇게 낮추고 맞춰가야 한다는 라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일 거예요 상대가 나를 얕잡아 보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못하게 되는 이유는요 어쩌다 내가 이번엔 용기를 내서 화해 요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화해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제 그만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까 봐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두려워서겠죠 그러면 내가 너무 아플 것 같고 처절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나를 미리 겁주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이대로 이별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든지 혹은 상대의 화해 요청을 받고 마지못해 수긍해주는 척 하면서 그렇게 연인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일 거예요. 분명 나는 상대방에게 낮게 보이기도 싫었고요. 비참해지기도 싫었어요. 그런 것들이 두려웠던 것은 사실인데 결국 나는 요 상대방이 뭔가 나한테 해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간과하고 있었나봐요. 만약 상대가 나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면 나는 아프고요. 곧 열받을 거예요. 그리고 비참할 거고요. 또 상대가 연락이 없다면 화가 날 거고요. 피가 마를 거예요. 상대가 화해 요청을 해온다면 난 사실은 기쁘지만 그 마음을 감추면서 퉁명스럽게 상대를 대할 거라고요. 마지못해 받아주는 척 한단 말이죠.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? 왜냐면요. 난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든요. 우아해야 한단 말이죠. 그런데 이걸 조금만 생각해보면요. 내가 뭔가 결정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요. 상대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나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상대가 나에게 마음이 식었다면요 나도 식어야 돼요 만약 내가 안 식었다면 이제 나는 식혀야죠 상대가 헤어지자고 하면 난 아프지만 안 아픈 척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역시 난 주도권을 가진 우아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우아한 나는 실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? 처음부터 나는 이 사람과 잘해보고 싶었고요 싸운 이후에도 이 사람과 빨리 화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화해를 통해서 둘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다시 나는 주도권을 갖고 싶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작 나는 노력한 게 없단 말이죠. 그냥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우아한 척하면서 내 감정을 맞추고 있었어요.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지 못하고 있었죠. 근데 사실 평소 둘의 관계에서 난 엄청 주도적이었거든요. 상대와 데이트를 할 때도 내가 가고 싶은 것,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상대에게 거침없이 요구했었다고요. 그렇게 나는 주도적으로 내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도적인 내 모습과는 다르게 내 상대는 요늘 나에게 맞춰왔어요 주도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지내왔다고요 이렇게 나는 쓸데없는 데서 주도적임을 뽐내고 싶었고요 정말 필요할 때는 요 피동적으로 변했어요 내 감정의 선택을 위해서 정말 주도적이어야 할때내 상대방에게 그 주도권을 넘겨줬다고요 그러면서도 요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춰가 주기를 또 바라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 내 상대방은 요 평소에 나에게 맞춰주고 질질 끌려오느라 정신이 없어서 주도권이 없는 것 같았지만 나와 다투거나 둘 사이에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주도권을 갖게 되죠. 그건 그 사람이 나에게서 주도권을 뺏어간 게 아니고요. 내가 그동안 그 사람의 주도권을 가져온 대가로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게 된 거거든요. 내가 평소에 내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고 그 사람에게 주도권을 주고 있었다면요. 다툰 이후에 내가 상대방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내 상대방은 내 화해의 손길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화해 요청을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그 사람이 내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야 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됐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계신 것처럼요 주도권을 갖는 건 어쩌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주도권이요 내가 훌륭함으로 인해서 갖게 된게 아니라 상대의 양보에 의해서 나한테 넘어온 거라면 결국 그 주도권은요 내가 상대와 좋은 관계일 때만 유효한 게될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서 마음을 접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주도권도 같이 사라질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그 주도권을 회수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이라는 말은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이 없었다면 난 처음부터 주도권이라는 것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내 상대방에게 아쉬운 게 하나도 없고요 내 상대방이 나한테 맞출 수밖에 없는 나는 아주 그런 고결한 사람이라면요 내가 이런 골치 아픈 것들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도 내 상대를 사랑하고 내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도권이 어쩌면 독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그 사람과 함께 딸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하면서 그렇게 갖고 싶었던, 지키고 싶었던 그 주도권은요. 내 상대방이 나에게서 떠날 때 같이 사라진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